자, 여러분, 잠깐만 그거, 그거 먹을 거야 집에 복숭아가 좀 있어가지고 빨리 그, 삭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잠깐만 금방 와줄게 복숭아 3. 옛날에 G3 옛날에 클리어 이제 G3 옛날 여신상 복구하는 거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왜아 작가님 요즘에 왜 컨셉이십니까 왜 어제 왜 재방송 와서 삼벽이 형화이팅 이러고 계세요 <웃음> 아 진짜 어요요 섭섭합니다 제니퍼랑 대화 시승 맞나 음 아 투어 나 이제 힐링하러 왔다고요? 아 지금 아침이니까 아침 거 가시겠구나 여러분 저기 오상택 작가님이 지금 우윤희에 계세요 우윤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윤희 소금사막 지금 저한테도 남미 시청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음 저도 삼덕님 화이팅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했잖아 지금 이미 했잖아자 <웃음> 뭐지? 주점은 코볼트들이 점령했겠죠? 조그만 인사와 성의 시원한 맥주 한잔 대주할 라인데 아! 밀레시 나왔다! 아! 진짜 밀레시또 나왔네 이게 또 좋아 200보 아직 괜찮다 자 두번째 오 드디어 나왔네요 한 18살 정도 되지 않으셨을라나? 좀더 키를 키우고 오라고요? 아뭘 주는 거야 또 19살 넘어야 한다고? 뭐야, 뭐야, 뭐야? 누군가 이 우편이 온 모양인데, 어허 밀레시안이 여기서는 1 8살 느낌이구나. 생긴 게 되게 어리다. When us n o t e s e s t a muy bien YouTube 어 뭐예요? <웃음> 스페인어 쓰는 건가요? Muchas g r a c i a 아, 나도. 와, 나도 스페인어 읽을, 읽을 수 있네, 나도 신기하다. 쉽게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편함 어딨지아 이쪽이지? 우편함 어? 와 되게 오랜만이다 캐릭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바대어어 되게... 진짜요? 와 오랜만이다 야잘 지냈냐? 와어디게 살아있었네 음아 반송 누를걸 아 깜빡했다 반송을 그냥 눌러버릴걸 그랬다 자 읽어볼까요 야 오랜만이다 편지 읽는다 편지를 읽어보았다 뭔얘이지야 <웃음> 귀엽다 <웃음> 되 귀엽다 다리 아파 이제 다 온거야 여기 어디야 나 엄청 많이 이동한 것 같은데? 완전 처음 본데? 이런 데가 있었어? 저기야 밀레시안 잠시도 그 입을 가만두지 않는군. <웃음> 어? <후>, 케후케글렌 맞아? <웃음> 아 밀레시안 귀엽다. 어? 케 여기가 어디냐고? 별로야. 다른데 이동시켜줘. <웃음> 엄청 까칠하네. 음. 헤을렌 탈렉이 남기고 서 확인을 좀 늦었습니다. 베임네크님께서 보이지 않... 어 이쁘다! 음... 하단이 일 살이라고요? 볼까 어디? 자 하단이 계속... 왜, 왜 음악이 없지 기 근데? 내가 잘못 한 건가? 음악이 하도 없는데? 사장뭐 있나? 있는 내가 모르는 건가? 나오네. 아내 스피커가 못 잡... 못잡아던 거구나. 자 소리 좀 소리 좀 잠깐만요 이게 음악이 나오는데 왜하도안 들려지 됐어 뭐야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해 어자인훈이 어서오세요 아 좀다가 말했어요 좀다가 타니 귀엽네 일단 캐릭터 창 7 살이라고? 야 체력 지력 이렇게 높아? 야 이거 고수네 보니까 어 탄인의 이게 고수네 여러분들 따라가자 음. 그 마법사가 이자부케일이겠죠 3주년 기념키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뭐야! <웃음> 야, 이거 너무 세세 이거 너무 고대의 메달 와... <웃음> 야, 이런 게 있다고? 그마주머니 2012년 프리미어 2012년도 유저라는 걸알수 있네요, 우리가? 타이어, 롱부츠, 터크스 카이트실드 와... 연습료, 리블목도 제대로 있다 3주년? 3주년 때부터 해야하네구나? 되게 되게 인날부 아니구나. 이런 거 컨셉 되게 잘 잡았다. 아, 되게 좋다 이런 거. 깨진 달걀까지 엄청나게 세세하죠. 자, 뭐지? 바다의 집배자 거래로 어든시에서 이베를 거어놓자 얘가 부관이구나. 어, 매일 땡겨서세요. 사과 카실이라고? 아, 이거 이거 사과 카실했어요? 와나 몰랐어 나 처음 봤어 나 이거, 이거 본지 나같은 나, 나 그, 가난뱅이 이런걸 본적이 없어요 이마와 이끌 수어제나쁜이지얘 타밀림은 여기서 어떻게 나온거야? 뭔가 빡쳤어요 케일렌 데려온 것이 모, 있는 모양인데 저와 상관없는 것이래요. 안가 보시죠. 아하하, 귀염이, 귀염이. 자 타니님,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장. 와 여기 뭐야? 와이 아저씨들 뭐야? 헉, 이거 비싼, 이거 비싼 로봇 아니야? 아저씨 이거 얼마요? 경매장에 살수 있어요? 아저씨, 와, 와. 사람은 사람은 다 남캐밖에 없네. 와, 와, 와, 와. 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춤만 한번 쳐주고 아, <웃음> 다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거아 지금. <웃음> 고개 돌아가는 거아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웃음> 덩실 덩실. 덩실 덩실. 완전 깨방정 윌레션 귀여워 지금 스토리 아직 초반이에요. 한참 초반이에요. 남의 얼굴 막으규규규 밀레시안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택 쌓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잠깐만 다섯 번째. 잠깐만요. 어, 다섯 번. 오 어,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으로 지는데 여섯 번째 이밀레시안은 얘들아. 너희들 서로 이름 이름 부르면 안될까 얘들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고? 이밀레시안 처음 봐. 얘들아. 얘네 꼭, 꼭 밀레시아니라 말해야겠니? 아,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간부시니까요. 탈렉이 남기고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탈렉은 죽었나? 아, 죽었다고 했죠. 죽어? 죽다니 누구에게? 아, 피뻑하는 이상한 사람. 건강해지는 소리 들립니다. 탈렉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부도 함께.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복숭아를, 껍질을 까고 먹어야 되나? 털을 제거하긴 하는데, 목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지금? 아닌데,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내 기억에? 모르피드리아나스. 그치, 그냥 먹어도 되죠? 그치? 칼리베이 기뜬 육7하면 납득이 가는 것도 아니지. 또 나왔고 밀레시아 또 나왔고요 아몇번 말해 음? 일부가 사진가 가량 없어요 털 알러지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고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 약간 목이 간진가.. 약간 살짝 간진가자네요 약간 이안델인가아또 나오네 밀레시아 <웃음> 야 벌써 천보라고? 아, 이것들이 지금 야 이름을 말해. 뭐, 밀레시안이라고 해서 이름을 말해. 로젠 파이크, 어,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허허. 뭐지? 뭐지? 무슨 일이지? 정체가 대체 뭐야? 아니야 10번 너무 작아서 일단 100번을 했습니다 허리춤에 칼을 뽑아 건네주었다이 아이 내가 맡아주죠? 어허 아또 나왔네 아 얘는 뭐 두번이나 말하냐? 야 한번만 말해라 왜저런 밀리시아를 데려가려고 하는거죠? 밀리시아이잖아요 1 3번1 3보1 3 0 0보 이분은 조금의 흥미가 잃었을 뿐 정체가 대체, 0 1 0체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또또또또0 0 0 1,000. 1,000. 1션을 꺼있다 고맙다, 승우야, 카운트 고맙다. 어? 거리도 가자꾸나. 아, 이걸다말했어 자, 일단, 밀레시 1 4 번. 천사0번습니다 아, 이거 아래도 이거 잠무래도 잠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깐만까 아, 자, 이거 뭐. 생각해보게 내가 내가 지금 에어컨 켜놨는데 또 이것도 에어컨을 끄던가하자 그럼 일단 에어컨 크게 키고 이랬네 그럼 아이구나. 운전 정지. 정령 눈물 미리미리 최대한 파밍해주세요. 정령 눈물 어떻게 하더라? 정령 눈물, 정령 눈물이나 정령은 나오겠지. 일단은 뭐 해볼까? 폰으로 보는 게 정답이 아니 대화가 안 보여. 어, 야 눈물 좀 짜내봐. 어디 있어? 야 눈물 좀 짜내봐. 어디냐? 눈물 키워드. 어... 아, 그러니까 어디지? 나쁜 남자로 이제. 내봐 어디지? 어디있더라 그곳이? 왜 없어? 정령 강화 에드 에르강화도 복합적으로 되죠? 괜찮아요 그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어딨어? 야 눈물 어딨어? 야좀 짜네요 얼라리오있던것 같은데? 없네? 아이던부적이요 나에반했던것 같은데? 아 했는데? 엥강은 다 했는데? 얼라리 얼라리? 얼라리? 얼라리? 자 끝내보자 정룡 학대범 <웃음> 아 그거 좀 키워 좀 은혜 좀 보다 좀 하라는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자 브라이스 괜찮았어? 오랜만이네 어허 사버키에 오랜만이다 아 근데 왜, 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이거? 경찰서죠? 여기 정령을 학대한 현실자이언트가 현실자이언트 아닙니다 키르코의덤바생에서 마노르에서도 계속 월세 떨어지고 있다. 에레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에레윈한테 가보겠습니다. 또뭐 솔직히 이 정도면 에레윈 나한테 월급 그뭐 월급 제한 없는 카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에 a 이한개몇 개인데, 진짜. 어? 아니, 정령, 거시기,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야, 정령 눈물. 야, 눈물 내놔, 눈물. 정령 눈물. 내가 정령 눈물 있던 걸 기억하는데, 어딨어? 얘를 좀 약간 때리해서 어떻게 할수 없고, 눈물. 왜 없지? 아, 파비안 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실 자이언트 아니 현실. 나가세요. 나가. <웃음> 그냥, 어? 아 그냥, 보내 버릴라, 그냥, 그냥, 어? 타라, 라흐왕성, 알겠지? 대화하기 정보 메모? 정보 대화 있다고요? 복지진 분? 정보 메모, 화석, 누아 사과, 검은 옷, 어허, 도로카, 호신부, 어 크리스마스 트리, 불타는 검, 어허, 카나 알터, 아멜린, 블로니 거시기, 추억담 없어! 있었는데? 어디 갔지요? 자 타라 왕사 입구와 아 어, 입구에서 필요한 대화 음! 음? 아 밖에 나가야 돼? 음... 잠깐만 아니 전에 나도, 나도 봤어요 나도 전에 봤다니까? 나도 전에 그 정령 눈물 키워봤는데? 봤는데 나도? 여러분 맞다 VR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이번에 VR 3니다 여러분들 부야 사요 중고로! 싸게! 100만원짜리를! 단돈 40만원에! 삼덕이형이랑 같이 뭐 할까 생각 중인데 뭐할거 없나? 어 필요한 하이? 어... 안정가가 필요한 핵생품들... 다음번에 방문할 때레전드님께짚어주 명부할게요 뭐지 뭐지? 제가 알리 아 어, 얘네 이름 불러서 당이다삼덕이가 포기했다고? 안되는데 로젠파이크? 기별럴라있다네 어허 왕국 차원에서 관리한게 맞다 아 뭐야! 딱 이런 소리가서 방금 이소리아 갑자기 VR이라면은 아, 되게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VR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아! <웃음> 전7채 원, ,000원, 6채원입니다 아, 그거? 아, 맞다. 그거 더, 더, 더 비싸졌다, 했지 재밌겠다. 일단 되게 싸게 사는 거라서, 우유 배달원. <웃음> 잠깐만요. 라우 왕선. 일단 나중에, 나중에, 우유 나중에. 일단 이거 먼저, 메인 먼저. 나중에, 나중에. <웃음> 나중에, 일단. 자, 다 모여 있는 거 같아요. 얘들은 반응 어떨까? 자, 반응이 지금 다들 안 좋죠? 루엘린도 있네요. 아이. 오호. 오, 잘정리하 아, 얘또 아, 야, 야 로젠 로젠 파이크라고 하지. 왜또밀레시아야 아우, 괜히 말 걸었네, 이거. 아, ah, 걸지 말 걸겠다. 메이플은 이벤트 때갓 15번이냐? 15번 1500보 자 경비원 앗 아! 이걸 또말안걸 안, 수도 없고 이걸 또미래시 16번 어흠 어흠 자 보자 아니 왜왜음악이 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나 직접 깔아야겠다. 아무래도 얘, 얘 뭐였지?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이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어... 아마 트자일단... 저 정도면 에프 랭크 길이라고요? 이리아전 지역 싹 가는... 흐 흠... 16번... 자, 좀놀랄게 해도 괜찮다. 천리엔군 안다 나... 조용히 하세요 아직 1600번 밖에 안돼요 저거 그냥 동네 한바에 하고 온데 로젠파이크? 어허 실은 폐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귀족들? 한번그 다섯 바퀴. 자 말에 대해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밤. 아 맞다 예언이지 월성 낙하의 원인. 근데 월성 낙하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같네요. 이거 누구 부금이지 이거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누구, 누구 부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부금이야 이거 이게 누구 부금이냐? 안 나와. 파일 정보 보기 리 리에서 릴리사 릴리스, 릴리스인가 보다. 자, 너희 동이 필요해 누가 오른쪽 오고있다 전령이 었다 전령 어디죠 리리스 맞지? 그 죄송합니다 엄명이는 것도 예보아 저, 어 뭐야 오원제도께서 한시랄 빨리 알하는데서 아, 벨바스트에서 왔구나 야, 뭐 그래 저희 벨바스트 금지된 땅이 그 협곡 말입니다 자, 이거 토리 업고겠죠? 토리. 허, 토리 업고 그 해야 돼, 이리만 물옵니다. 토리가 원래 단단히 봉쇄했었는데, 그런데 월석이 절벽에 정면 충돌했다. 오. 자, 이제서야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절 절벽에 부딪친 거구나 이게. 그 틈새로 벨바스로 와서 봐야 죽겠다. 어허 난폭화 해적놈들이 몸을 숨긴 곳이다 마르애들에 붙여줄테니까 벨바스로 가보도록 해라 자라서 친이대가 각질스라지원 연금수치도 있다 오케이 벨바스는 로젠파이크 원정리대의 네게발백기게 황급화재를 돌린다 어허 뭔가 있다 폴리 없고 야 이런거면 그냥 뭐좀뭐 뭐 카드라도 신용카드라도 하나 쥐어주면 참 좋을텐데 진짜 아뭐 실브레이커가 있다고? 야이번그 실브레이커 있었어? 내용은 심각하게 노래가 신나 이번에 단단히, 단다... 야, 단단히, 불려 먹으니까 뭐, 보상이라 좀 줘. 자, 그 다음, 어디지? 성인 기준 일보가 80cm니까 10kg. <웃음> 아닙니다. 뉴트 서버고 토리 없고 15분이라고? 아, 이거, 아, 야, 실브레이크 되게, 얼마만이야? 실브레이크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건데? 아, 아깝다. 일단, 일단 가자. 자, 마키네스 렐벼, 밀레시안, 또 나왔네, 이것도. 아, 여러분, 17번이죠? 아, 야, 편지에는 그냥 이름 좀 쓰자. 알고 지냈으면 좀 그냥, 어? 로젠파이크 왔다 좀 하자. 너무하네, 이거 진짜 참. 어? 자, 벨바스 가겠습니다. 펭귄이 귀엽다. 그래서, 아니, 토리업고 그, 저거 어있죠 일단 가보자. 일단 그 입구 쪽으로 가보자. 야, 승우야, 이거 깨는데 얼마 걸리냐, 총? 토리어국깔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지도나오세용 옵션이 최대 20피싱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이다, 왼쪽, 오케이 자, 오원제도리 먼저 말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실브레이커는 그 뭐냐? 올스킵해서 3시간? <웃음> 올스킵해드 3시간이야? 길다 이번 거, 브이, 이번 거그저실브레이커그 뭐야? 그래서, 조건이 음... 노래 최대 데미지 20? 아, 아니구나 여기 떨어졌네 절벽문에 일단 오원재들 먼저 만나고요 어허 야, 노래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밝으니까 좀 적절한걸로 하자 어 너무, 너무 밝다 이거 아스라아스를 열기구 타이틀하고 상태 지원 예리 걸고 아 그래? <웃음> 뭐 이제 하도 밀레시안들이 하도 세가지고 뭐스탯같은거는 의미가 없구나 이거 진짜 아그 실브레이크 부럽다 누가 땄냐 우리는 아직까지 블리스씨가 월석 떨어지고 나와있다 블리스가 누구였지? 성당인가? 자, 토리 없고이기들어봤겠지잘 알고 있다. 해적이 들끓던 곳이자. 영어로 하면 티가 있다고 가스파야겠다 모든 통로 차단하고 엄중히 관리, 지하를 통해서 어허. 어허 토리협국 점령전 당시 열기로 타고 협국을 건너왔다 하지만 되게 거기 무서운 데인가 보다 이 북은 루에리북근입니까아 맞아요 월석 대체 저기 뭐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협공 너머를 어허 절벽 너머에 대체 뭐가 있는거지? 공주인 나올 것 같다고요? 근데 마킹에서절벽을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토리업곡이 얼마만이야? 자, 한번 서버면에 채널이동 한번 해볼게 어어 못생겼어 야, 여기 봐. 이게, 이게 있었구나 불길한 징조예요 응? 뭐 나오는건가 혹시? 토리업곡벨바스텐 너무 불쌍하다 처음부터 진짜. 해적의 본거지 어... 히익 분위기 안 좋아. 오언제전 우리 지켜줄 거예요. 잘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야 마을 주민인데 롱검교 입고인데 호. 야 체이 좀 한번 할게요. 음악이 왜안 들리는 걸까? 신기하네. 얘 누구였지? 여러분 얘 누구였지? 얘 블리스. 얘 누구였더라? 얘왜 처음 보는 것 같지? 밀레시안이실브레이커드레오부선데빌레시 나쁘네 <웃음> 벨바스 주민 주민 협곡들 여기 비는 수밖에 없어요 신캐라고요? 아 새로운 애예요? 어? 뭐 뭐야? 잘 먹겠습니다 아 그냥 새로운 애구나 벨바 무기점 주인장? 그지 근데 제 원래 그거 없지 않았어요? 제 원래는 그그 그, 저 일러스트가 없던 걸 기억하는데 원래는 원래는 없던 걸 기억하는데 자, 카메라가 너무 조치전인데 아이 진짜 사자 오케이. 부금 트는거 확인 꼭 하고 하는걸 추천한다고? 아 부금이 부금이 안 나와. 왜안 나오지? 이거 버그 아닙니까 이거? 아 나오는구나. 토리 없고 부금이 좋다고 오케이 자 일단은